고 가까이 찍는거 아니야? 아, 찍고있어 아지 여기 비앙프랑카 벗어나서 이제 루인테랑루인테랑카 자고 <웃음> 있는데 아 너무 <오늘> 날씨가 아니 <웃음> 씨팔 너무 추워요 너무 춥네요 진짜 누굽 들어가면 편집해이잖아괜춘오 너무 춥습니다 발에는 물질이 잡있는데피가 고여있고 진짜 너무 악조건입니다 지금 이거 산, 산으로 산 가야되는데 진짜 점점 저희의 걷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걷는지 모르겠고 뭐 그래도 콘포스텔라까는 가야죠 갑시다 마지막 한마디 한 마지막 한마디 네. 왜 까미노 <웃음>